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 출발 간다 얘들아 아씨 그냥 타네 자간나 간다, 간다. 한번 간다 자 상디 간다 자 우섭 간다 자 요삭 간다 자 우섭 간다. 아이, 이거 진. 야, 이거 진짜 나와야 돼. 오, 오. 좋아. 자 각사 리자 일단 여러분, 자 각사 꿀이 떴고요. 자 일단 각사 꿀이가 떴습니다. 자 일단 1번자 각사 꿀이 떴어요. 각사 꿀이.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각사 꿀이 떴고요. 자, <웃음> 카타콜이 떴어요 <웃음> 자, 역시 두 개에 는 행운이 함께 자, 버기버기 자, 웃어, 웃어 아, 이거 뭐야? 뭐 웃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하찌, 하찌 자, 조로, 조로 아 와, 그래도 나왔어 자 여러분 각타풀이 나왔습니다 자 각타풀이 자 각성한 가, 가, 각성한 각타풀이 각타풀이 나왔고요 자 바로 이해 들어갑니다 2번 자 빅마운 선생님 빅맘 주세요 반다이 선생님 반다이 혹시 내 방송을 보고 벤을 걸었나 블랙을 걸었나 그건 아니겠지 자 출발각입니다 자자 자, 조니 조니 자 조..초파초파? 초파. 야 바르톨로메오 얘기하지마 아 계속 나와 진짜 그러면 차라리 캐번디시가 나오라 그럼 자 모건모건 자긴 스윗을 하나 떠줘야돼요자 이제 좀 떠줘야되는데? 자 루피루피 루피, 루피. 루피 몽키디루피 아..씨 야 아예 안 나올 같긴데 이거 아안 나오잖아 아배렸네씨자 얘들아 채팅창에 운이라고 다 써줘 자운 바꾸 간다 이번 나와야지 자운 바꾸 갑니다 운자 운이라고 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운 바꾸 갑니다 운 바꾸 가 아싫월일춤들 지겹다 마 맘대로 해라 씨. 자 운받고 간다 많이들 쳐주고 있어서 운빨 받고 가는거야 자 좋아 좋아 출발한다 가자 가자 간다 간다간다 첫번째 간다 금길 타자 아.. 형, 근길 타야 사실은 빅맘 나온건데 아... 나미... 나미나미 프랑키 프랑키 자, 브룩브룩 아, 그마그마 그마 이그마 그마그마 히그마 그마, 그마, 희그마 그마. 무섭디이 어씨안나올것같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어상 쌍디 쌍디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아나 진짜 니코로빈이랑그 미스올선데이 왜이렇게 많이 나오냐 진짜 토할거같아자 시기시기 타시기 아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반다이 좀나좀 좀 주세요 아씨 아우, 아우 진짜 반다이 좀저좀 좀 주세요 좀 바로 간다 아또 금길 못하네 또아자 빠르게 보겠어 자 코비 코비 자, 나미나미 나미. 자 뿌찌뿌찌 자 추추 자 오비오비 쿠로오비 추추 오비. 아씨거안 나올 것 같은데 또 아이 요삭띠 제프제프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 건너뛰어버려 아, 건너 뛰어버려. 아. 야 이거 드럽고 치사해서 이거 지금 원바로 하겠냐?